내려차! 캬, 양심 없네 잊지 말아요 오른쪽을 조집시다 아, 또 날라가! 보물지도 사용하시면 아니, 그냥 지금 사용하셔가지고 리븐 스파이어로 가시면 돼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어이, 쟤 도망간다! 어, 어 여러분 내려오지 마세요, 내려오지 마세요 제 도망갔어, 딴 데로 갔어 아, 저놈 저거 어? 있지 그냥 뭐야, 저희, 저희 지금 열심히 달려온 길드원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건가? 가서 시비를 털어야 돼! 아! 또 날라가! 음. 야 너무한다 와야이 용들 지금 AI입니까? 우리를 약올리려고 작정을 한 거죠? 크로우본..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크로우본 호러 요게 좀 특별하다는 거죠? 다 준다는 거지? 뭐를 이게 뭘다 준다는 거야 마녀축제 의뢰서랑 아휴... 레를 준다 바보게 월보는 뭘 잡을까? 왼쪽 꼴 잡을까? 오른쪽 꼴 잡을까? 우리 오른쪽... 오늘 오른쪽을... 어... 이거 여러분 이게... 사전에 등록된 말이니까 쓸게요 오른쪽을 조집시다 <웃음> 뭐라 이렇게 막 먹는 거를 조진다는 말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급하게 먹어 치우는... 그거를 이제 조진다는 말을 쓴다는 것 같아요 오른쪽을 조집시다 <웃음> 아 근데 대독님 아무거나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아무거나 그냥 보스만 잡으면 되는 건데 직장보스도 잡고 싶다고요? 이게 무슨 얘기야? <웃음> 수딩군 용군 나는 당신들의 보스가 아니니 날 잡고 싶진 않지? 멘토보스는 뭐야? 보스는 보스네 그럼 잡아야 되는 거야? 태양군 웃지 말아요 <웃음> 태양군 웃지 말아요 오늘 수생관한테 혼났어요. 편집 왜뭘 이렇게 혼나, 하냐고. 난, 혼나지 않아. 난 혼내지 않았어. 편집 있다고 할 거면 때려치 마고. 무슨 내가. 뭐 장난이야? 주간차차고 이러면서.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. 때려쳐. <웃음> 열심히 아, 하겠습니다. 근데..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그래가지고 <웃음> 농담이고요. <웃음> 농담이고. 그랬을 리가 있겠습니까? 네. 제가 누굴 혼내는 그 아이. 상상도 안 된다 <웃음> 뭘 던져요? <웃음> 뭘 던져, 던지기는 <웃음> 다정한 <웃음> 말을 오. 던졌어요 분명 괜찮아, 통화, 통화로 하고 잘했어. 있는데 <웃음> 와장창 소리나면서 <웃음> 뭔 소리야 어우 <웃음> 깨달았어, 깨달았어 지금 뭘 아? 깨달아? 힐러에 대해서 깨달았어 힐러는 힐만 주면 안돼 근데 제가 이거는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이 없어요. 야 양심 없네. 원이 <웃음> 없어가지고. 저봐 저봐 저를 줄알았어 이거는 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. 아니 왜 몰리니님 케어 안 해주냐고요. 이거 약간 대잡인데. <웃음> 잠깐만. 탱커잖아요 탱커. 대잡 대잡인데. 어어어 고생하셨어요. 아니 나만 죽었네. 어떻게 힐러가 죽을 수가 있어?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? 아, 필트 마지막에 죽어가지고 이런. 요 에버노트 한 명이 그걸 지금 하고 있어? 팬이에요. <웃음> 욕하는 거 아니야? 이게 사차계의 인사법이야, 친구야. <웃음> 만나면반금 하고 <방긋하고> 에버노트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저 친구 왜 안나가? 공격 안하고 그냥 쫓아가. 쫓아가네. <웃음> 아 그러네. NPC들이 공격을 하네. <웃음> NPC들아 공격 멈춰. <웃음> 에보나 마 <에보나> 에본한테 전설적인 <웃음> 아 죽었잖아. 이, 20대 1을 한 인물. <웃음> 여러분 어... 비상. 비상 비상. 나 화장실 빨리 갔다올게. 갑자기 배가 아파. 오랜만인데 비상 비상 비상 비상 5분만 쉬고 있어봐요 내가 5분 안에 다 처리하고 올게 <웃음> 미안해요 <웃음> oh, no. 여러분 따아서 돌아왔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모클럽 여러분